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팬 여러분. 심동고 제독의 실전 이야기, 아, 오늘도 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심동고 제독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일곱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음. 시간이 좀 음. 오버됐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 오버, 우리가 방송하다가 만약에 또 중단이 되면은 이거는 어, 해킹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 그 왜냐면 이, 저희가 한 서너 시간 전에 음. 민주노총의 민낯을 까발리는 어, 30부작 방송 중에서 일부를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했을 때 예. 해킹이 나 들어와가지고 어, PC를 완전히 그 멍통을 만들어 가지고 PC를 지금 복구를 지금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7시에서 조금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게 방송을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웃음> 참이 난감한 게 저희가 북한 인권 관련 방송하고 있고요. 반중 음. 여론 확산하는 방송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반대 차별 금지법 반대 그리고 그뭐 민주당의 그런 동성애자와 난민을 활용한 그런 어 자기 총선 전략, 자기 지방 선거 전략, 자기 대선 전략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뭐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그 납북자 어 저기 송환 음. 음. <웃음> 이런 방송들 소위 말해서 일반 메이저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음. 예, 그리고 뭐, 그리고 그 혹시라도 <웃음> 제가 뭐 말, 지난주에도 방송을 하니까 음. 어, 좋아요는 72가 나오는데 조회수가 5밖에 안 되는 <웃음> 그런 제가 한번 그, 그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또 봤습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무슨, 뭐, 조, 그게 그러니까 조작이 있다는 얘기죠? 조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러니까 14명이 들어와서 봐야지 조회수가 1 정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뭐한 1,500 정도 조회수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러면 실제 그 방송은 뭐한 2만 명 이상, 보는 방송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죽여버리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별, 별거 아닌가 봐. 재미없는가 봐. 이래가 사람들이 안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 광고 수익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 은이 광고 고사당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 탄압, 언론 탄압이라는 참... 그런 것도 피해가면서 완전히 우파 방송들을 죽여버리는 참... 어, 그 그런 참... 것도 있고 막장 들라마 그리고, 뭐. 그리고 뭐 1500뭐 이럴밖에 안 나오면 다른 패널들을 모셔오기도 상당히 좀 민망한 수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립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노총에또 민낯을 까는 공개하는 그런 30부작 중에 일부를 또 방송을 하니까 들어와서 피씨를 완전히 그냥 날려버리는. 예. 아니 무슨 무슨 노조가 말이에요. 민주노총이 노조잖아요. 예, 예. 한 4%, 4 된다면서요. 예, 예. 전체 그 노동자의. 예, 예. 4%에 불과한 노조가 아니 그, 대검찰청까지 가서. 증거를 예. 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음. 뭐 그렇게 신문에 났던데.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21일날 또총 파업한다고 그러고. 그,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수수방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저이할수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 그, 그러니까 니 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웃음> 않는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 민주, 민주, 성, 성상훈과 조현곤의 민주노총 한판 붙자. 어, 제목을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30부 작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첫 방송 나가려고 했는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악으로 꽝으로, 어, 또 합니다. 아, 저, 저기, 저, 어, 내일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릴 거니까, 어, 그, 민주노총 내일 일찍 와가지고 보고 계십시오. 예. 내일 한, 뭐, 한서른시 되면은 우리가 올릴 테니까, 예. 그리고 저기, 그, 저희, 저희 좀 후원을 좀 해주시고 하는데 왜냐면 장비들이 음. 계속 지속적으로 막 해킹당하고 뭐, 해킹 당하고 뭐, 이러,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전부 다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저 문제네요. 그, 그러다 보니까, 저, 정기 후원을 좀해 주시고요. 정기 후원은, 그, 잘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시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으로, 저, 해 주시면 되고, 연락 주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그, 저기, 우리 그 화면, 좌측 상단에도 계좌번호가 나오고, 어, 뭐, 하니까는, 그, 뭐, 그렇게 좀 후원 좀해 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공, 아샵 7079-0325로, 어, 저, 문자 후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힘이 됩니다. 이 고립무원의, 어, 상황에서 쓰러지고자 할 때, 음. 그, 그런 문자를 받고 하면은 후원을 해주시고 하면은, 음. 저희가 힘이 나니까요. 악으로 깡으로 서 싸우,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대한민국 끝까지 지킬 때니까요. 월 만원씩만 정기군을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장비를 좀더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이, PC가 날라가 버리니까 방송을 하기가 뭐 지금 뭐궁교지책으로 하긴 하는데 뭐 카메라도 지금 좀 카메라도 지금 희한하게 맛이 가 버렸어요. 예. <웃음> 그럼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장비를 좀 보강을 해야 되니까요. 저 좋은 방송 보시고 싶으시면은 어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책은 꼭좀사 주십시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예, 예, 그 내용 괜찮으시죠? 네. 아, 예, 예. 예. 국민들도 좀 많이 아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잘 분석을 해놨어요. 예, 예. 방위산업의 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잘 분석한 것도 있고 예. 대한민국의 이 미래 전략도 국가 전략을 예. 바꿔야 된다. 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꼭좀 사셔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후원금 가지고 우리가 장비도 사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하니까요. 많이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리고 다음 주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예. 없고, 왜냐하면 11월 21일 수요일 날 14시부터 18시까지 전쟁 기념 관 평화 홀에서, 어, 그, 지금, 뭐야, 저, 박희락 국민대 교수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신원식 전전 합참 차장님, 뭐, 이런 분 나오고, 김진 전중앙일보논설위원 김민성 전,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를 합니다. 아, 저희가 뭐 거기 가서 취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제동님이 거기 가셨다가 오시는 게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맞아서 그거는 목요일날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목요일날 또 이렇게 그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이게 뭐 계속 해킹 당하고 하니까 아니 제가 안면 고정이 마비될 것 같습니다. 나라도 수술한데 <웃음> 디펜스뉴스도 상하급물 <어디서> <웃음> 그 방해해서 <방해하는 사람은? 웃음> 아니 왜냐면 저희가 디펜스 디펜스니까 경제안 보도 디펜스해야 되고 <웃음> 우리 저어 그 동성애니까 똥구멍 안 보도 어, 저기 <웃음> 디펜스해야 되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지켜야 되고 뭐납북자 성환도 그 어, 그것도 우리가 또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그 메이저 언론에서 그 저기 뭐야 저 다루어야 되는데, 그, 안 다루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뭐또 교회를 또 죽이려고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어, 지켜야 되고 하니까, 네. 아, 저희가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온 천지에서 이저 공격을 받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정희, 벤처 황제 박정희, 우리 매주 금요일 2시에 하던 방송은, <웃음> 그, 펜앤 마이크에서 <웃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음. 김용삼 편집장님이 그쪽으로 또 이제 영전대가 가셨어요. <웃음> 김용삼 편집장님. 아. 예.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는 박정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명맥이라도 좀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방송을 기획하지 했는데 음. 한석달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는 펜앤마이크에서 하면 은 스피커가 더 크니까 어, 크, 크니까는 저기 음. 더잘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방송하셨던 분들 김균나 작가나 그 김용삼 편집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펜앤마이크라는 음. 또 메이저리그로 더큰 방송으로 가셔서 저는 아주 기쁘고 예뭐하 아, 많이 예. 그럼 인식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저희가 방송을 기획하는 게 수준이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모셔 가는 거알겠습니다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성도 빨리 조만간에 가실 <웃음> <하실> 날이 <웃음> 올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뭐 얘기 얘기해도 가분합니다 <웃음> 예, 그렇고 아무튼간에 저희가 어, 그 좋은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10실반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그 방송 가지고 패널 마이크 못지 않은 패널 마이크 한 공모함이면 저희는 뭐 구축함 정도 되도록 어,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낍니다. <웃음> <웃음> 참, 어려운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참. 에.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예, 오늘 뭐 보니까는 뭐 지금 난리가 난게 음, 그 미국에서 음, 뭐 음, 북한의 뭐 지하 핵, 지하 미사일 기지 뭐 열세 곳을 공개를 하니까 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그건 새로운 사실 아니다. 뭐또 그래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두둔하고 나서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야, 너 월급은 어디서 한국에서 받고 왜 북한 어 변호하는 거냐? 네가 대변이 맞아. 이런 식으로 또막 치고받고 하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아, 일부 내용은 맞아요. 네. 그 김익현 청와대 대변인이 예. 이미 한미정보당국이 파악했던 내용이다. 예. 새로운 게 아니다. 예. 맞아요. 예. 왜냐면 이거 저 <웃음> 그 석관물이라는 뭐게 지명, 예. 지명은 좀 저도 생경해요. 예. 어, 한데 거기에 이미 그 2016년 2년 전에 예. 거기에서 저 동해로 아. 저 단거리, 중거리 예. 그 그러니까 노동 뭐그 또는 그도 어. 미사일 이런 예. 걸저 시험 발사를 8덟발 했어요. 아, 그써그거 예. 그리고 김정은이 또 창감도 했고, 예. 그게 새로운 건 아니죠. 예. 한데 문제는 인식이 <웃음> 문제인데. 뭐 북한이 폐기하겠다 약속한 적이 없다. 예. 약속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예. 문제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이 말을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음.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을 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 미국이 해당되는 미국. 예. 우리는 지금 당장, 예. 단거리, 중거리, 스커드 미, 노동 아. 이, 이 단거리 미사일이 예. 바로 직접 위협을 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 이거는 꼭 직접 위협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예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음, 음. 예? 한결의 기자 출신인데 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북한 대변인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 북한 그렇죠. 그리 북한 입장을 대... 옹호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이 엄연한 이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데 예.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달에 폭순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폐기되면 예. 북한이 다시 미사일 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은할수 음. 없게 된다. 예. 그럼 이말이 완전 거짓말이죠. 예. 완전 기만한 거예요. 예. 왜, 어,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라니까 인식에. 대통령께서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예.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이 동창리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게 그, 만 뭐, 폐기되면은, 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수, 도발할 수있게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예. 근데, 이미, 여기 본게 막, 그냥 엄청나게 나았잖아 최소한, 어, 16개 기지. 예예. 최소한 16개, 그러니까 20개도 될수 있다는 게. 예예. 기지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게 나와버렸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거짓말 한 거예요. 예예. 국민들은. 예. 근데 이게 제 만약 미사일을 실제 한 번, 저, 시험 발사가 다시 내랬나면 이런 건 모든 그동안에 음. 4.1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9월 음. 어? 또 정, 평양 정상회담 그 중간에 또세의는 했죠 예, 예. 그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 또미북 정상회담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는요 예. 지난 9월 19일 날 남북 군사합의 있죠 예, 예.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거기 집피 그1 1 개를 쌍방이 실수를 하는데 예. 다 했어. 그런데 그게 있는 그아니 초소 자체를 예. 북, 북한은 완전히 그냥 그저 학고방 같이 생겼어요. 예. 아주 그초소라 보기도 그래. 우리는 완전 큰그 성이 그르도 내가 예. 그 옛날 합천 그 말도 그 지도방문 나와서 봤어. 예. 실제 안에 집피 안에 예. 완전 히 성처럼 돼 있어. 예. 탄탄하게. 그거를 전부 그냥 부수고 있는 거예요. 예. 철거를하고 있어요. 예. 민간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예. 근데 휴전선에 총안방 나면요 그거 예. 다 무용지물입니다 예. 예, 그거 어떻게 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위협이 엄존 하고 있는데 예예. 불구하고 우리만 성급하게 예. 비행금지구에다가 음. 역 GP 철수에다가 어? NLL 쪽도 뭐이게 그래 완전 우리 무장해제를 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사는 야 그거 다 무효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그 계속 지금 계속 부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수고 있고 다뭐 지뢰지고, 어, 예. 한참하고그 아마 이달 내로 다 끝날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없을 거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가지고 말 총선에 났다. 집시가 다시 필요하다 예. 하면은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웃음> 미사 한방 쏴가지고 청와대가 불탄다든지 아니면 국회가 불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그뭐 상상도. 예. 하기도 좀 끔찍한데, 제가 예. 저, 사실 남북 정상회담 전에, 신동보 자유 외국 TV라는 거왜 유튜브 방송 시작을 해가지고 예예. 한 이유가 그래요. 예. 이거 완전히 북한 김정은의 예. 핵 공갈 사기, 예. 그게 놀아난다. 어? 꼭 그냥 스스로 쏙지 못해서 안 달하는 것 같더라니까. 아. 근데 내가 이게 분명히 이거 저, 쏙는 거다. <웃음> 음? 예. 절대 핵을 폐기할 수 없는 집단이다. 예. 근데 그걸 배기한다는 그 선의를 믿고 정상회담을 하고 쭉 추진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예, 예. 놀아난다, 이거야, 북한의 속임수에. 예. 그런데 미국이 오늘 딱 그랬더군요. 미국의 미국 모든 조... 조회에서 예. 트럼프 행정부까지 예. 북한의 이거 저 김정은이 완전히 놀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놀아났다. 예, 예, 예. 그 표현이 논다고. 예. 예? 완전히 놀아난 거예요, 예. 지금. 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왜냐. 그런 그러니까 게 기껏해야 뭐 붕괴리 핵실험장 폭포쇼 하고, 예. 어? 그 다음에 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연구 폐기 약속을 하고, 예. 그 정도야. 음. 동창리 왜, 이거, 그 그, 그, 그, 저, 뉴욕타임즈 보도에 음.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예. 지금. 예. 그리고 이거는 이미, 사실 저도 이거,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음. 대다수 국민들도, 예.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테일이라는 게, 정기 예. 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돌아다니면서, 사이 싣고 다니면서아무데대로 뭐 발사하는 거야. 그죠. 그런, 그런 데 대한 전혀 어떤, 음. 어, 비핵화라는 거는, 완전한 네. 비핵화라는 뜻은, 예. 그핵 물질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도 이야기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어. 예. <웃음> 완전히 그니게그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시킨다는 거죠, 국민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6곳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 이제 만들고 있고 뭐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야 중단거리 미사일도 다 없애라. 그 북한이 미사일 아무것도 못 가게 하겠다 그래. 지금 그가. 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을 동맹국을 한국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중단거리 미사일도 없애라. 그러면은 청와대에서는 어, 그거죠 이게 맞습니다. 이저 중단거리 미사일 없애야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왜 그렇죠. 북한을 이 저기 두둔하고 있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예. 북한에서 그 예. 폐기하는 약속, 아, 그럼 약속을 받아내야지. 어? 예. 약속한 적 없다고 하면 그 책임 끝나는 겁니까? 예. 지금 말이에요. 예. 이 미사일은 있잖아요. 지금 저 서울에서 135km 밖에 안된다 그러죠. 예. 사, 예. 습관몰이라는 거기 이번에 예. 예. 특히 저 인공지능 사진이 공개되는데 예. 135km 있잖아요. 이게 마8레지10 이렇게 날아간대요. 예. 속도가. 예.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발사하잖아. 예. 가서 다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마흔 십 넘게 조금. 예. 그리고 떨어지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패턴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예. 그 우리 풍선 불었다 가푹 놓으면은 예. 푹 떨어지죠. 예. 규칙성이 전혀 없어요. 여기 아.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예. 거의 뭐 한2분 내에 떨어진다니까. 여기 갈 시간이 없겠네요. 그2분 내에 탐지해서 여기까지 예. 해내야 되는데. 아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럼 북한이. 또, 한발 쏘겠느냐고. 예. 동시다발로 쏠거 아니에요. 예. 그 사실 방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상태, 아직까지는. 그, 거기다 예를 들어서. 또 방어 시스템이 뭐 아직 없어. 뭐, 화학 탄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무방비로 예. 방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체제도, 세계가 예.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예. 이 폐기 요거까지안 한다, 이제. 예. 심지어 숨긴다, 이거야 국민들한테. 예. 이 위협을, 엄연한 예. 위협을. 그는 이거는 완전 그 증무역이에요. 거대한,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보도에는 거대한 기만, 소위, Great Deception 이라고 표현이 나온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이이 이, 이, 이 나쁜 놈이 예. 예. 거대한 기만을 한 거야, 이거, 국민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식 비핵화는 음. 가짜다, 가짜. 그래, 이제 가짜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야, 지금. 북한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그이 결론이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미국 하원에서도 뭐그 인권 문제에 대해 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막 강경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 그 오히려 뭐 부, 민주당에서 더 빨리 막뭐 폭격하라고 지금 나, 난리 치고 있고 하니까 네. 이건 뭐 점점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끝장나는 게임인데 싸움인데, 그럼 미국이 죽, 죽을 일은 만무하고 북한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음. 저, 뭐, 월, 원래 이거 북한 핵 문제는 네. 절대 핵을 스스로, 저, 폐기할 집단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이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거 외에는 북한 핵을 없애수 방법이 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니 그러니까 지금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네. 보좌관 되기 전에 여러 갱로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 예. 그리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예. 절대 북한 저 체제가 있는다는 지고요. 예. 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지금 저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뭐 서, 서해에서 지금 뭐 비상 걸어놓고 뭐비상전시퇴시동문훈련은막 예, 그냥 예. 하루 종일 며칠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 예. 그 다음에 협동 농장에 예. 전시 식량 그 징수도 하고 있고 예, 예. 어? 지금 전시 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마양도 뭐 잠수함 뭐 기지, 기동훈련한 게막그 잡히잖아요. 어, 예, 예. 예? 그다음에 한북 평산에 우라늄 광산이 있답니다. 예, 예. 거기 에 그냥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비핵화하겠다고 아, 약속한 놈이 왜 그걸 우라늄을 계속 생산해요? 쎄우라늄을 예, 예. 그다핵 무기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음. 어? 그리고 뭐저 오늘 보니까. 음. 북한이 해군사령부에 긴급 지시를 했답니다. 예, 예. 그, 새해 해상 붕괴선 을목숨 걸고 지키라.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NL을 포기했다. 예. 얘기했다. 예. 예. 정상회담도 얘기했다고 예, 예, 했잖아요. 예. 예? 언론에다가. 예, 예. 그런데, 실제 지시는 NL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야. 어? 그리고 무슨, 그, 뭐,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그, 이 북한 그, 간변이 그 매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지난번에 저그 한미간에 합의한 그 한미 실무팀 워킹그룹 예.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꼭 지금 저 지금 저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에 접는을요 음. 북조선 당국은 아 예. 남조선 당국은 예. 미국의 에, 이게 미국의 맹종 동맹하고. 예, 예. 코끼인 송아지처럼 코끼인 <웃음> 송아지처럼 끌려다니며 음. 수치스럽게 처신하고 있다 예. 음. 미국에코끼인 송아지처럼 제가 어. 보기에는요 예. 북한 김정은 집단의 코끼인 송아지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예. 이 예. 표현이 예. 그렇게 안 느낍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참 예. 북한 변호사 역할을 하, 북한 김정은의 인권을 보호하는 어,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문재인. 그리고 북한이 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네. 지난 4월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기, 결의했잖아요.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네. 핵은 완성됐으니 네. 경제로 이제 집중하겠다. 이렇발표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다시 외무성 관리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핵도 계속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 했어요. 음. 북한은 이거 이제.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음. 큰 흐름을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운전 여권을 뭐, 저, 대한민국을 완전히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 뭐, 북한한테 귤도 2 0 0톤 갖다 주고. 이야, 예. 그, 지금 귤, 뭐. 그, 귤 있잖아요. 예. 내가 의의가 없어서. 예. 그게 그 공군 C13 그 수송기가 있잖아요. 예. 중 전투 수송기예요 그게 기, 김정은, 예를 들면 참수부대. 예. 그거 저, 씻고 가서 음. 낙하시키는 음. 그런 임무를 하는 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거기다 왜귤를 보내느냐, 이게. 그게 그러니까 선물 수송용으로 임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뭐, 대를 말이죠. C1, C3, 네 대를 이틀간에 걸쳐서 가무 예. 씻고 갔다. 이네 분을 씻고 갔다, 네 분. 그 2만 상자를 예. 10kg짜리 2만 상자를 네 분을 실어 날랐다는 음. 거야. 이게, 이게 군에 대한 완전 히 모독입니다. 그리고 예. 공군 있잖아요. 예. 전력 투자 예. 예산 예. 낭비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전투 목적으로 쓰는 그, 그 비싼 수송기를 어 그죠. 만들 그 확보해놨더만은 예. 귤이나 시를 음. 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참수 부대를 갖다 완전 무력화 시키겠다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응. 아니 귤 박스 밑에다가 뭐 달러를 넣어 보냈는지 알 알게 뭡니까. 알게 뭡니까? 그런 뭐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 근데 네. 지금 문제는요. 그 귤이 없대요. 지금 구, 국내에 귤 시키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사, 산지에서 이 귤이 지금 안 올라와 가지고 이귤 값이 올라가겠네. 배송이 늦어진다 이런 문자가 온다는 온다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귤, 귤 200톤이 2만 상자 같은 면요 아이고야. 근데 그거는 대북분 제재 위반 아닙니까? 아 근데 뭐 청와대에서는 뭐, 뭐라고 하는지 뭐, 식품에 대해서는 <웃음> 별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제재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아니, 사치품이죠 지금, 음. <웃음> 북한 입장에서는 그 귤도 사치품이죠그 <웃음>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우리야 귤이 썩어 잡빠지 그게 뭐, 거는. 그게 예. 한 4억 내지, 5, 6억 원에치 된다는데, 예. 그, 그, 제재위반 맞잖아요. 제재위반이죠. 그, 계속 호도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고,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음. 그거를 저기, 이마상대를 주면 김정은이 혼자 다 먹겠습니까? 자기 그 간부들한테 뭐 선물로 나눠주겠죠. 에. 선물로 나눠주고, 자기 권력 강화시키고, 그러면 그런 거 먹고 또 힘내가지고 주민들 어또 학살하고 때려잡고.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은 정권한테 힘내라고 지금 바카스를 어, 갖다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민들한테 가겠어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음, 그 군인들이나 뭐뭐 뭐 뭐, 노. 단 간부들 단간부들이 먹고 나눠먹겠죠. 주민들을. 때려잡겠죠, 힘내가지고, 예. 아이 충성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니까 러 지금, 남한에서 뭔가를 보내주면은, 북한 주민들이 원망한답니다. 쌀 보내지 마라, 이거죠. 우리 알아서 살아남을 테니까. 걔들이. 그리고 무슨, 예. 원희 그, 제주도시사입니까? 예. 이 양반은 또 뭐, 한라산에 뭐, 병목당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분화구 안에다가 헬기장을 뭐,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 구름비 바위, 뭐, 예, 참, 저기, 소, 손상된다고 그렇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도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 분화구 음, 안에는, 어, 구 생물체가 없습니까? 자연 환경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왜 환경 파괴를 막밥 먹듯이 합니까? 온천지 태양광 펜을 다 깔아가지고 환경. 그게 이제 음. 이게 북한 핵 문제는요. 예. 이제 거의 막 다른 골목을 가는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지금 이미 재무미재무부에서 11월 7일 날 예. 6,300만 음. 달러 예. 그 북한 정부 자산 통계 해버렸잖아요. 정부 자산뿐만 아니라. 예? 하고 해라. 이게 이제 이게 제재도 더더 더 심하게. 더 심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럼 인권 문제까지 들어갔잖아요 예, 예. 북한 이거는 인권 문제를 그런 안할 수가 없는 게 예. 하원이 그~ 저~ 주당이 이~ 탈환을 했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예. 예산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다 청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인권이 거아빠 그 변했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북한에 요구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 그~ 왜냐 계속 따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완전히 북한이 제코네에막다는곳 예.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거꾸로 가는 거야. 예. 뭐, 복권 판매 음. 수익금까지, 이제, 대북, 아. 아, 남북 협력 기금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면서요. 예. 복권의 수입을 좀, <웃음> 그, 걸 해가지고, 예, 예. 그걸 넣는다 이게. 그, 남북 협력 기금이, 내년도, 남북 협력 기금이 1조 977억 원이란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게. 아니, 그, 게 남북, 그, 김정은이 없애고, 우리가. 그, 그래,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더 압박을 해가지고, 예. 공조를. 예. 어? 예. 제재를, 대, 저, 저, 국제 공조에 같이, 저, 대북 제재 우려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한다, 이거야, 이게. 예, 예, 예. 어, 혼자만. 예. 그, 이런다고 북한이 변합니까? 아니, 어, 니귤 그러니까... 갖다 주고, 무슨, 뭐, 복권 수익금까지, 어, 음. 뭐, 경 남북 경제 협력 기금에다 집어 이어가지고, 예. 북한에 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이, 상식적으로 이게, 음, 이 바보 같은 짓인 게, 김정은 정권, 음, 그맨 놈만 없애버리면은, 음. 아니, 우리가, 뭐, 복권 수입금, 뭐 북한 전역을 <웃음> 개발해가지고, 뭐 그, 뭐, 그 사람들 무상, 무상 개, 무상 교복을 하든, 무상 복시를 하든, 뭐, 무상으로 쌀을 나눠주든, 북한 주민들, 그래, 김정은이만, 저, 저, 저 제껴버리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왜, 김정은이한테, 그, 알람 광고를 자꾸 끼는지 몰라. 아, 그리고, 저, 도요의 의가 없는 거는, 12월 7일부터 2박 3일간요 예, 예, 예. 더불어민주당이, 뭐, 송영길 의원 등. 예. 어? 예. 국회의원, 어, 저, 유권인사 25명하고, 경쟁의 인사를 100명을 데려간대요. 아, 북한의 경쟁을. 그래가지리선걸만든 만들... 지금, 아니, 지금 냉면이 넘어갑, 니 목에 넘어갑니까? <웃음> 목 뭐, 뭐, 야, 야 한놈만뭘 예. 만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게 정신, 예.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과도 아직안 했고 말이에 예, 예. 그게 돼, 최소한. 예. 그럼 왜또 경쟁까지 데려가가지고. 아, 북한의 경쟁을. 이게 지금 있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음. 어떤지도 모모른다 이게. 예. 이게 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북한 핵문제가 돌아가는데. 한가한 거로 하는 거예요 음. 예? 이게 정신 빠졌어 정신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미국이 <웃음> 무슨 그거냐면은 너무 <웃음> 한반 한국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많이 빠져서 그래요 은행이라도 하나가 완전 박살 내버리고 하면은 그럼 놀래가안 따라갈까 그런지 못할까 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저저 저저 지금 자꾸 저 미국에서 막 어른이 보겠어요 근데. 네. 어, 잘못하면, 뭐 은행이든 기업이든, 예. 시범비으로라도 예. 어? 세간대로 보이스 콧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웃음> 이게 지금 경제가 엄청 지금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세간대로 보이스 콧이 걸리고 음. 이러면요. 예. 대한민국은요, 정말 암담합니다, 암담. 예.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예. 예? 아. 그래서 내가 저, 4월 20일 첫 방송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 예. 제목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아, <웃음> 예. 정신 안 차리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그그 그 진짜 어? 테러 지령범이다, 가 전범 집단을 예. 반인도 범죄, 그다음에 국회 행사 재판소까지 어? 음, 해부돼 예. 있는 그 김정은을 갖다가 그그악랄한 놈을 함부로 믿었다가는 큰난다. 그런데 지금 딱그 대로 예. 되고 있잖아. 요 지원을 해주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익형 뭐 청와대 대변인이나 뭐 이런 양반들도 같이 전범 재판할 때 끌려가는 수가 있다니까. <웃음> 네. <웃음> 그, 참. 그 그런 말 상상도 하기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자꾸 저렇게 하다 보면 재수 없으면 끌려가가지고 그그 그 죽는 수가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 저거 재수 없으면 아, 지금 벌써 여적재로 고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송영무 장관은 뭐 여적재가 아니고 이적재인가? 뭐뭐뭐 여적재 비슷한 분. 아, 그분도 네. 고발이 됐던 분이요. 예예. 네. 그럼 이제 정권 바뀌면 은그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수사 들어가게 되면 뭐 여적재는 그그 여적재는 공소시효도 없다면서요. 그는. 공소시효도 없고, 그, 저, 행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행밖에 없어요. 사행,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아주 심각한데, 예. 하여튼, 이거 국민들이 인식 중앙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 현재가 북한식 비핵화, 이건 예. 가짜. 음. 가짜가 확실해요. 예. 절대, 그, 북의 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음. 그걸 그렇게 가짜 노름에 예. 사기를 친 거죠. 예. 국민도 기만하고, 미국, 동맹, 미국까지도, 그, 대통령까지 기만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전제하에 모든 것을 그냥 이게 저 적정 무장 해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정찰도 못하게 하고 휴전선 일때 예. 어? 예. 수혜 받아 다 내주고 예. 예? 그 훈련도 못하고 보사기 도 못하고 예. 뭐 집시 다 철수하고 대전차 방어벽다 철수하고 예. 출전망 철 완전히 무장 해제한거예요는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내가 두고 보려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군사합의 반대 대토론회가 전쟁 경념 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제가 거기 꼭 가보려고 그러는 게 예. 에... 왜냐하면 정부를 초청했어요 음. 국가안보실장도 나와라 예. 국방부장관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안보 관련 그게 핵심들 나와서 예. 토론을 하다 이거 제안했단 예, 예. 제안 말이에요 예, 예. 그저 주최 측에서 예. 그건 놓을지 안 놓을지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아... 그안논다면은 예. 도망간 거지 뭐 그, 거기에서 토론된 거,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게, 예. 음.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야죠 예. 토론을, 반대하면 나와도 반대 이론을 피해야죠. 그죠, 묵시적 수락하는 거죠, 예. 그게 예. 왜냐면 그행사 중요한 게, 역대 국방부 장관, 예. 뭐 합참 의장, 예. 육해공원 참모총장, 해병대 예. 사령관 뭐, 음. 어? 굉장히 게 그, 그냥, 하여튼 예비역 장성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예. 그런 심각한 토론을 하는데, 정부에서 책임자가 안 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뭐, 어쨌든 간에, <웃음>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아까 오후 2시 전쟁기념관이라고 하셨죠? 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어, 남,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 토론회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음. 어, 오후 6시까지 전쟁, 어, 용산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음. 국방부 바로 맞은 편이죠. 평화홀, 전쟁기념관이 국방부 맞은편 맞습니까? 예, 아, 길건너. 예, 전쟁기념관 삼각지역. 예. 평, 전쟁기념관 평화홀입니다. 음. 그전쟁기념관의 뮤지엄 홀 거기 말하는 건가요 아, 거기는 예. 그 웨딩 아니고 아니고 예. 아마 전쟁기념관 본관 있죠. 아, 본관. 거기에 아.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예. 어쨌든 여기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님이 진행하시고. 어, 개회사 이종구 전 국방장관, 축사 박관영 전 국회의장, 기조원설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뭐 여기 하시고 그리고 발표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박희락 어, 국민대교수, 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신원신 전 합참의차장, 김진 전 음, 토론으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완전 난상토론이네요 예. 국방 안보 관련 다 그니까 거의 그뭐 어, 축소하고 음. 이런 거 빼고 순수한 주제 발표 토론도다3 예. 시간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김태우 박사님은 그핵 전문가 아닙니까? 그 그렇핵 전문가니까는 음, 음, 음. 하여튼 북한 핵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 분들은 21일날 그 평화월 전쟁기념관 본관에 평화월에 가셔가지고 어이꼭좀 참석하시기 음. 바랍니다. 이 국민들이 이럴 때는 왕창 음. 모여가지고. 또, 바글바글 하고, 그래야지 겁을 먹습니다. 예. 예. 그 저도 뭐, 예. 저, 저, 여권이 허락하면은, 예. 그 유튜브 생방송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 뭐, 그것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유튜브, 그, 저기, 생중계 하시는 분들 다 가시기 바랍니다. 음. 저희는 이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예. 지금 저그 9.19 남북군사 합의는요, 예. 그 준한국선언이에요. 예. 제가 예. 방송에도 몇쁜 이야기 했는데, 예. 예. 이 그대로 묶고하면요 예. 문제는 <웃음> 대한민국 국민들, 예. 생명, 예. 재산, 예. 자유, 예. 보장이 안 돼요. 예. 이거, 이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언론의 자유, 뭐뭐 예. 뭐 종교의 자유 다다 다 무너지는 거고든요 어, 그렇네. 굉장히 위험한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그그 그 민주노총이 그 대검찰청까지 이게 장악했다는 거는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 사실 테러입니다. 예. 그거 완전 구속시켜야죠. 어, 체포해서 현장 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돼요. 예. 왜? 그, 예. 대검이 저저 저, 대검찰청이 굉장히 이거 그, 사그 핵심 그거잖아요. 예. 음. 근데 그대검 철창에 무단점거해가지고 불법 시, 시를 하는데 그걸 그냥 둔는단 말입니까? 거기가 뚫렸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그 보안 책임자들 전부 다모가지감이니다 사실은. 예. 그, 저, 저, 민주노총이 예. 그 각각 그 노조원들이, 노조 활동 하는 거 누구 뭐라 합니까? 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하는 예. 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저, 저, 그 자기 회사도 망치지만은 예예. 국가가 망치지는 예예. 거예요. 저거는 국가적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예. 저, 해체해야 돼, 해체. 예. 민주노총. 제대로 두면은 나라가 위험하다, 이거. 음.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뭐 촛불시에 위 민주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요. 예예. 계속 그 코앞 끼가지고, 아까 보뭐 그랬죠? 북한 저, <웃음> <웃음> 코 끼인 <깬> 송아지처럼 말이에요. <웃음> <웃음> 정부가 미... 민주노총에 코 끼인 송아지처럼 <웃음> 예. 그렇게 질질 끌리다닌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웃음> 이게 뭐,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웃음> 그런, 뭐야, 이, 같이 에서는안 되는, 이, 이, 이, 그런 집단들하고 이렇게 힘을 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거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저기, 뭐, 여기,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예, 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그래도 해킹 안 당하고, 방송 마무리해서 천만 당입는다 <웃음> 자, 이, 글로벌 디펜스 뉴팬 여러분, 저, 하여튼, 저, 이, 우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요책 좀, 구매해 주십시오. 그 구매 자금 가지고 어, 그 비용 가지고 저희가 또 음. 마이크도 좀 사고 어, 새로운 뭐 계속 자금 난다고 하는데 음.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마이크도 사고할 테니까 책좀 사시고 그리고 저 매일 매월 만 원씩만 전기금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시거나 어, 027119642번으로 어, 저기 문의 전화 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예 예, 주한 주) 습니다 아유 힘들었습니다. <웃음>